고고고 라이브 라이브 고예 우리가 올줄 몰랐죠 몰랐죠 몰랐죠 우리 오 왔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g o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고요어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우래, 김우래, 김은서, 김은지원, 김연서요? 김, 김, 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세명 하는 거 처음인데 어때요? 어때요? 오히려 좋아. 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The Descant. 난나 지금 이어요 우리 언니. 음, 아이었리즈는저 아, 아, 아, 아. 오고 나서 갑자기 힘이 생긴 거 같아. 그렇지.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아기가 많았 그렇지. 그런 거 같아요. 역시 자기가 필요한 걸 아, 제일 계속 이걸 올라가 있어. <목소리도 안심> 자 이거 보면 보라트 해줘 할까 말까 엄마가 어, 집에 새로 개발한 보라트 보여줄까요? 이게 뭐야? 볼을 자랑하는 거야 그냥 볼 하트는 이제 끝났어. 볼 하트 이렇게 귀엽지? 귀엽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홍보하기 위해. 그렇죠. 어. 홍보해야 돼요.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레이 언니가 새로 홍보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홍보 많이 해주세요. <웃음> 자 댓글 읽어볼까요? 좋아요. 살짝 안 보이긴 해요. 하트가 엄청 어, 여러분 볼일까요?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하트 다섯 개씩 누르기. 아 다섯 개요 너무 적은가요? 어, 어. 그럴 수도? 그도이열개 눌렀어. 도 나도 나도 도도도 <웃음> 인정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가구는이친는이는는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몰랐던 사이 <웃음> <심쿵했어. 웃음> 답니다 그랬답니다. 네. 너무 귀엽대요. 세트 귀엽대. 3인 너무 귀여이.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나, 마스 이렇게 한다. 마스. 마스. 세수네 끝나면 세수네 하고 끝나면 세수です네 네. 네, 양치네샤워네 시마스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네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 네. 하 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하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요즘엔 너무 못생긴 표정을 해버아니아니 아니. 예뻐 예뻐 괜찮아 괜찮아 라이브는 이래서 응아 음. 저... 예뻐 예뻐 괜찮아 오 못생긴 표정을 해버렸다 오!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괜찮아 <웃음> 괜찮네 <괜찮은데? 웃음> 귀엽네 제 진짜 모습을 <웃음> 보여줘버렸어요 <웃음> 오셋다 너무 귀 저희가 머리카락 색깔이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이제 엄청 어, 맑죠? 언니도 지금 엄청 밝아 o 언니는... <웃음> 저는 수시적으로 아니 주기적 o he's over and the whole girl. If 요 o u r e a 예 i g h g 예쁘다 예쁘다 예 all the way. You put me d 저는 오후 제노 오분. <웃음> 는 뭐야? 퐁이 나는 시작. 퐁이 와우. 와우. Fantastic.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편의점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아 근데 진짜 다 맛있어가지고 진짜 하나를 고르려고 했는데 나는 푸딩도 진짜 맛있었고 네 그리고 푸딩. 약간 시폰 케이크 같은 것도 맛있었어요 어제 먹었는데 오, 그거 크림인거지 맞아요 우유랑 같이 진짜 맛있었어요 우유랑 같이 먹었 우리 자기는? 저는 일단 쟁여둔게 곤약젤리 어. 곤약젤리 그거 엄청 많이 사놨고 아, 그거 참포도 아니, 아, 맞아 청포도 고냥 들리 여러분 다이브 다이브 저는 추천할 게 있어요 저는 일본어 할게요 네? 반, 반반지 사라다도또 라면의 샐러드가 있는데요 피리라 오늘 라멘의 피리파라 사라다를 먹었습니다. 또 디저트는 절대 카ット 파인애플입니다. 그리고 탄산수입니다. 자, 내가 해석해 줄요 해석해 줘요. 자 반반 샐러드를 먹었고요. <웃음> 라면 반반 샐러드를 먹었고요. <웃음> 후식으로는 파인애플이랑 어, 탄산수를 먹었습니다. 오, 어, 어, 어,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이런 느낌이죠. 응, 그런 바이브야. 잘했어. 그랬습니다. 잘 해줬겠어요. 이거 귀엽죠? 마스크. 기억네. 핑크 마스크. 완전 귀여워요. 아, 핑크 마스크. 자랑하고 싶었어요, 너무. 이 이게 포인트예요. 어,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이 있어요. 마스크 잘 써야죠? 맞아요 마스크 음. 잘 써야돼 귀요미들 모임이네 헉, 어떻게 알았어요 다이브 다이브도 참참 참, 다이브도 참참 참, 정말 근데 <웃음> <그래서> 애들 <웃음> 둘이 너무 너무 그거예요 그거야? 같이 어. 해주세요 <웃음> 다이브도 참참 아, <다이브도> 참, <웃음> 참, 정말 진짜 <같이> <웃음> 계속 이럴거야? <웃음> 다이브 우리 셋다 이래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문제이네 <웃음> 다이브 그거 알아요? 우리 이제 두분 있다가 그거 나와요 다이브 나와요 어, 다이브는? 그거 그그 컨셉, 컨셉 포토 기다려 어그 아, 그때까지 같이 기다려줄게요 다이브 좋아요 선생 저는... <웃음> 마음이 그 설레고 기다리고 시간도, 시간도 엄청 안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브이레브 해가지고 시간도 엄청 빨리 줘요 그렇죠? <웃음> 제가 오늘 이거 연습했잖아요 아, 언가알려줬어요볼 얘랑... 컨트롤 나다할수는데요 그러면 대결이다 시작 리즈 <웃음> <미지> 탈락 <웃음> 생 갑자기 안 움직여 <웃음> 음악에 맞춰서 하면 재니다 그래요? 숨짱 <웃음> <줌짱.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이브도 같이 해볼래요 한번? 응. 그럼 어, 뭐, 뭔 노래 오늘은 뭔가 로얄 로얄 오케이 하다니 시작 시작 했어요. <목소리> 땀땀 엄청 났어요 땀. <웃음> 아, 그래서 제 옆에서 계속 신경 쓰이는 거야. 그래서 땀 엄청 이렇게 닦아줬잖아. <웃음> 맞아, 땀이 <웃음> 땀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지고 다 눈물처럼 보이, 보인다. 그래서 오늘 외웠잖아. 떼요. 부르러 떼요. 우레디 우. 그랬습니다. 말했나? <웃음> 근데 약간 저희 둘이 특히 땀이 많이 나요. 맞아. 진짜. 이진이 오늘 우리 엄마 보고 울었어요 아. 야! 이걸 어떻게 해! 엄마 보자마자 야! 왜 웃어! 아, 아 진짜 외매해 언제 울었어? 근데 뭔가 실제로 보니까 뭔가 전화로만 보다가 그치? 실제로 보니까 뭔가 감격스러워 우리 어머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맞아, 마지막으로 연습생 때 봤어가지고 맞아 엄청 오래돼가지고 맞아. 리즈 엄청 너무 슬프게 오니까 저도 울었어요. 엄마 엄마 엄마 근데 행복하게 만나서 진짜 다행이에요. 다같이멤버들 만나가지고 인상도 어. 하고 행복했어요. 이제 앞으로 다이브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만날수 있는 기회는 많으니까. 원래 <웃음> 엄마랑 다이브랑 똑같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웃음> 만나실 수 있는 기회는 많으니까. <웃음> 맞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 레이 언니 어머니께서 엄청 맛있는 간식도 많이 많이 사다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답니다. 맞아요. 당연하 이렇게 먹었죠. 맞아요. 아주 아주 양식이었죠. 마카라로이 사월의 일춘 난잠기 나오면 기대된다. 오, 기억, 기억 지 기억 지켜 기大丈夫です 나무 헤리코 나무 해리 일본에서는 다케코부타 <목소리> 이다다케코타다케코타다다케코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힙해요. 힙하죠. 힙한 컨셉. 나 이렇게 둘이 있으면 들, 둘이랑 같이는 안될것 같아. 자꾸 장난치게들. 좋은 거죠? 이렇게. 네. 다이브도 좋아해요? 다이브도 좋아해줄 거지? 네. 다이브는 뭐 하고 있었어요? 다이브는 뭐 하고 있었어요? 궁금해졌어, 갑자기. 뭐 하다가 저희의 라이브를 보고 계신 거죠? 뭐죠 거죠? 거죠? 거죠? 교에서 러브다이브 쳤어요. 오, 잘했어요. 우와. 잘했어요. 박수. 확실. <목소리> 이제, 세, 사, 남았어요. <목소리> 이제 <목소리> 3분 남았어요. 이제 <목소리> 3분남았습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우리 시는 <한번> <목소리> 이제 준비해야 돼요. 준비. 아, 아, 빨요 요즘 유행은 뭐예요? 요즘 우리 유행 아, 우리 요즘. 아이브? 음. 음. 아무래도 레이이긴 하죠 레이...사람 다 우리 멤버들 레이한테 관심 많고 우리 뭐 우리 친 인스타? <웃음> 애, 애프터, 애프터, 라이크. 아, 애프터 라이크 애프터, 애프터, 애프터. 라이크, 다, 라이팅 <웃음> 애프터 <웃음> 라이크 라이팅 당했어요 애터 라이크 라이팅 당했어요 애프터라이크 그렇지 애프터라이크 당연하죠. 애프터라이크 l o v 애프터라이크이네요. 맞아요. 애프터라이크 <웃음> <After like. 웃음> 이제 우리 빠져들게. 맞아 빠져들. 난내게로난내게로 숨삼구 하자 안데요 <웃음> 아, 우리 진짜 나중에 이곡 보면 그러니까요. 진짜 후회는 안 오, 하는데 약간 우리 이때 왜 그랬지? 가 웃을 <웃음> 것, 것, 것 같아 2분 남았다 2분 남았다 2분 동안 <웃음> 자 이제 1분나왔대요분 1분. 들어가서 계속 그거 업데이트 해야 돼요. 이렇게. 음. 맞아 1분. 알지 알지 다이브 마음 알지 알지 자 다이브들 이렇게 기다려야 음. 음. 어떻게 어, 다이브 어떻게 다이브 오늘 리본, 펄, 하트, 십, 십자, 십자가, 음. 십자가, 십자가. 앤, 링가 십자가. 십자자자가가십자겠다이가는데 오늘 그때 좀가십가지고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다자 간다. 간다. 우리 간다, 간다. <웃음> 아. 어, 가자 다시 다시요. <웃음> I 이 a v e n t a l 나는 왜안 보여? 아 여기 있다. 오! 우리 따라 해 주자. 그럼 너가 유 i n 니 to u s 고 it. We're going to use it. 맞아? <웃음> 예쁘다 그러네 그쵸? 이것도 했다 자자 자, 멋있게 하고 멋있게 뭔가 <웃음> 아, 웃기지